영매사? 자 영매사 한번 가봅시다 사람들의 죽은 숫자를 안 지고 어? 반갑습니다 아이아 구덩이에서도 태어나네요 여기서도 태어나네 아. <웃음>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키쿨되면은 코로롱님을 아 살려주세요 아 <웃음> 안돼요 아니에요 저 코로롱님 혹시 직업 뭐예요? 아요또 차원이동자예요 차원이동자? 오케이. 네. 어? 어? 아 안돼 안돼 사람 많아요. 사람 많다 어, 저기 저쪽에 그 여러분들 네. 왠, 왼쪽에서 키위님 사보 자리에 있거든요. 저뭐 닦았을 수도 있는데 의심 의심. 오 거위인척 자리에 오. 반갑습니다. 선량한 선량한 이코님. 과묵한 <웃음> 이쿠입니다. 걸음걸이도 굉장히 과묵하게 걷습니다. 그 뒤. 뒷... 뒷짐지고 걸은 거 보이시나요? 뒷짐지고 걷는 거. 과부한 사람들 은 뒷짐지고 걷거든요. 어이 거 어떻게? 아 일단 아무도 안 죽었다. 아무도 안 죽었고. 어. 음. 원래 그 또잉님과 코로롱님 같이 눈마울리 똘망똘망한 분들은 거의 확률 높거든요. 지금 한명 죽었습니다. 이쪽. 컴온 컴온. 예? 네? <웃음> 소희님 목소리가 와, 아래쪽에서 국밥님 왔고 위쪽에서 도라님 같이 갑시다 위쪽으로 우리 같이 사건을 추리하러 갑시다 위쪽 와. 다시 오른쪽 아. 저쪽에서 아. 키님 왔고 오른쪽 쭉쭉 오른쪽 쭉쭉 오른쪽 쭉쭉 오른쪽 아, 오른쪽으로 쭉쭉, 오른쪽 쭉쭉 두 명, 두명두명 시체 두개 어? 시체 두개펠리컨세개 어? 아, 먹었구나 그러면 자, 장군님 아까 전에 지나간 거 봤었는데 전전 바로 위에 국밥님 살려 계셨어요. 전전 바로 위에? 밑에 사람 두명인가있었는 아, 죽은 지 얼마 안 됐구나. 어저 있었고요. 그럼 연꽃정원 님이 가능성이 높은데 그 위로 바로 근처에 키인이 되셨는데 저보다 키님더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봤어요. 저는 맵 키고 열심히 미션 밖에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너무 가까운 응. 거리였는데 거기서 이쿠님이랑 코로롱님 올라오지 않았어요? 저랑 실험실에서 이쿠님, 코로롱님 크롭사고 갔는데? 네, 그 자리에 그러니까 네. 지금 별님이 말한 위치에 이쿠, 코로롱, 그리고 또잉님까지 3명이 지나갔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시체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게영포정원님 어, 도란님, 애플포니님, 별님 이렇게 4중 한명 왜냐면 키인님은 저희가 오른쪽에서 봐가지고 자, 그리고 시체가 던전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도란님 불안님은 제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연꽃정원님이 저희 따라왔던 거 봤고, 그리고 키이 님 오른쪽에 있었고, 그러면은 애플포인 님이나 연꽃정원이 별중 별님 중에 셋중한 명이 던전 앞에 잡은 거거든요 근데 별님이 잡았으면 이거를 굳이 신고 안 했을 거 같고, 그럼 연꽃정원님이나 애플포인 님도 중한 분인데 어디 있었어요? 애플포인 님 어디 있었어요? 선월이요. 선월? 선월? 아. 오늘은 과묵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코로롱님 조심해 지금 우리랑 없었던 사람 중에 펠리컨이랑 오리거든? 이쪽 이쪽 아니야 우리랑 같이 있었던 사람 그쵸? 중에도 우리가 있긴 한데 세 명이서 다니면 오리가 킬 못할겠지 잘 또잉, 코로롱 이쪽세명 가자 어 이쪽 어? 또잉님 안 오.. 도라님 펠리컨 같으니까 나 죽으면 도라님 펠리컨으로 좀 의심 한번 해주세요 자, 네 일곱 명 죽었다 일곱 명 말이 안 되는데? 어? 아, 두 명이 아, 더 죽었네 아, 아, 헉! 어! 잠 또잉님 시체가 보일러실 쪽에 있었고 분명히 방금 전에 코로롱님이랑 저랑 또잉님을 보고 지나친 다음에 어? 똥잉님 죽었겠다 해서 다시 갔는데 죽은 거거든요? 태어난 곳에 세 명이 동시에 태어났고 또잉님보고서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가니까 또잉님이 죽은 거예요 보일러실에서 죽었고 어, 키빈님이랑 도란님이랑 연꽃종원님은 혹시 어디 있었죠? 저는 강당이요 영동 에서 태어나서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숨어있었어요 죽을까봐 근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키위님이 실험실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키위님밖에 안 계신데. 제가 뭐 어딜 가요? 실험실이요. 그쪽으로 가지라는 데 제가 확실하게 봤습니다. 키님의그 머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키님이랑 연꽃 쪽 언니 두분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저도 영꽃쩍어 님을 실험실에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꽃쩍어 님을 실험실에서 보고 그다음에 콜로롱 님을 만난 건데 영꽃쩍어 님은 실험실에 있었던 거고 영꽃쩍어 님, 키니 님이 지나갔던 게 사실이거나 혹은 거짓이거나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크 님못 봤는데요? 뭐지? 이크 님은 실험실에 있었어요. 이크 이 있었다 그러면 영꽃 어. 님을 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꽃 님이 저만 보고 이크 님을 못 봤다는 건 저를 몰아가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그 진짜 실험실 쪽으로 이크 지나가는 걸 봤고요. 이크 님 혹시 초반에 보신 거예요, 연꽃정원님? 아주 초반에? 태어났을 때? 아니요. 투표 전에. 때, 키윗이... 저는 연꽃정원님을 초반에 봤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태어나서 미션 할때 그때 연꽃정원님 봤던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나랑 헷갈렸는지 키이님이랑을. 아니요 저거 딱 보라색깔이었어요. 그러면 키위 그 시체가 똥이님 시체가 실험실 옆이니까 키윗님 가능성 높거든요? 키윗님 혹시 그별론이나 이런 거 될까요? 아니, 저는 뭐 거길 안 갔는데 왔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냥 안 갔다 왔게 키윗 음. 변정소사 있나요? 없죠 변장 없이 신도법인걸요? 네, 혹시 두분 중에 직업이라도 찔러주실 분 있나요? 왜냐두 분이 지금 대립 중이니까 의견이 봤다 안 봤다 해가지고 음... 한명 중립이고 한명 오리 아니에요? <웃음> 아, <웃음> 한명 중립이고 한명한명도도되고 한명 올인가 본데. 아, 잠깐만. 어떻게 됐지? 그러면은? 음, 한명 중립인데. 미션 빨리 깨야겠다. 아. 아, 근데 도란 님이 이러면 펠리컨이야. 퀸이 뭐요 지금? 요더한 사람이. 아닌 거 같은데. 올인데. 타이밍이 너무 말마아 떨어지는데. 도도새라기는 타이밍이 너무 알맞는데 여덟 명도라님 펠리컨 같은데 조심 아니 전기 꺼졌다고 여덟 명 죽었거든요 방금 전에 안돼 프로 로그어디리다어 전기가 꺼졌길래 그 바로 앞에 종이 있어가지고 마침 눌렀고요 아 혹시 도란님이랑 키이님 같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따로 있었어요. 저 텔포 쪽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지나가고 있었어 실험실 밑에 지나가고 있었어 지금 우리가 죽은 게 코로롱님만 죽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도란님 아니면 꽃정원님이거든요왜냐면 키이님이랑 저랑 같이 태어났어요. 굿리 버치가 그냥 솔직하게 까지예요. 비둘기? 저, 어, 그, 호름이 아까 그차 하나 있었고, 차고, 제가 그냥 뻥 했었거든요? 근데 호름이 잠깐 지나간, 있는데, 키위님이 차 하나 있었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도란님이 먹었네? 아니요, 저는 도도새인데. 그러면은, 키위님은 뭐예요? 저는, 도란님이 셀리컷이세요. 저는 탐정이거든요? 키위님은 뭐예요, 지금? 제가 어, 결수 도도새거든요? 쳐내고 살아남았거든요? 결도세라고도란님이요 그거 도라도 오리콘잖아요오리에요 그럼 도라님이 펠리컨이고 키이님이 도도새고 연꽃정원님이 오리예요? 아니요 저 비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웃음> 아어떡할 거예요 다들? 각자의 이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각자의 이득대로 해볼까 그러면? 연꽃정원이 비둘기, 아, 도라님은 펠리컨, 키이님은 결도새. 저는 거의 거의거든요, 탐정이거든요. 아, 저는 건피 맞게 못해요. 저는 도라님 찍을게요. 꼭직업에맞게 각자의 이득으로. <웃음> 아이고야. 살아세요네 다들 아이고. 살아서 봅시다. 살아서 봐요. 살아서 봐요. 살아서. 아이고. 아이고야 씨. 살아서 봅시다. 하나 남았는데 미션. 아마 파티가 연꽃정원 님이고 그리고 펠리컨이 도라 님일 거예요. 영꽃정원 님이 아까 전에 스쳤을 때 그때 파티 거신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장군님이 저랑 지나쳐 갔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죽었었던 거 보니까 장군님이 펠리컨한테 먹힌 건데 그럼 가능성이 있는 게 도라 님 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도라 님이 펠리컨이고안 네. 돼! 아, 이손 아, 났다 와. 이런... 나이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끝!